오늘의 고인 특집. 고인이라고 말하기 좀 제가 좀 그래요, 기분이. 왜냐면 지금 사실 뭐, 원초의 마신에서 안매를 대체할 만한 팩딜러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7대도 조작객에서는 최고의 순문장 형님이죠. 그러나 사실 PVP에서는 이 형님을 볼 수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PVP 기준으로 정말 옛날 캐릭터고 고인이라고 부르기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오늘 특집이 되겠습니다. 자, 성물까지 오늘 만들고 들어간다. 자, 성물 조작 들어갑시다, 형님! 깡! 크다. 포르세티의 황금 도끼까지 만드신 우리 형님이고요 투급이 67,396. 근데 사실 이게 생철이라서 그렇고, 자, 일단 명칠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오, 그래도 64,000인데? 자, 어쨌든 그렇게 준비된 덱은 바로 이 덱입니다. 자, 오늘의 고인특집은 다를 수 있을지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뭐 메커니즘 메커니즘 설명 안 해도 알겠지 어 바로 저기 뭐시고 어, 차 이제 버프 딱 걸리면서 우리한테 버프 세개탁가져오고 그리고 우리 형님 하트 하트개선까지 하트, 하트 버프의 버프 세개 시작부터 네 개입니다 네 개에다가 한번 항살 땡겼기 때문에 버프 총 아홉 개가 되게 되겠고 그 바로게 한번 참 들어가 볼게요 그냥 자 다이애나 다이애나 한번 들어가 볼게 접 11만, 10만, 1000, 포로 15만. 야, 다이이아 방금 속타로 들어있는 다이다이었어요못 다이애나, 죽이 있으면 피가 상당히 차는. 이제 부담스러운 조건이었는데,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제껏 한고인특집하고 느낌 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봐봐. 전체 필각도 있어. 여차하면 필각 합니다. 이. 자, 어 매섭게 들어오고 있는데, 피델리아, 내 네, 한번 갈게. 이제 니한테. 자,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웃음> 샴페인 한잔 하세요. 30만. 샴페인 한 잔! 탁! 더 하시고, 27만. 자, 우리 형님 갑시다. 후루! 어, 접었다. 야, 접었다. 난 솔직히 방금 샴페인 두잔 맞았는데도 피가 반밖에 안 나갔길래. 와, 역시 비델리는 비델리 때린 생각있거든 와, 야, 우리 형, 야, 누가 고인이라고 그랬어? 어? 구수야. 네가 그랬어? 감히 마 네. 구스카노르 동생, 너 형을 지금 고인이라고 했니? 잠깐만, 요거 필살기 안 막을게. 자, 혹시 못, 못 죽이면 필각도 뒤에 있어요. 근데 못 죽일 리가 없지. 자, 1 7 9 0 0 나오고요. 자, 갑니다. 후루룩! 야, 일성이 11만씩 나오는데? 이거 요즘, 요즘 딜러들 느낌 아니냐, 이거? 아까 일성 제일 처음 나왔을 때 15만 나왔다 일성 한번 치어 올리는데? 이거 요즘 캐릭터 느낌 아니에요, 이거? 이게 무슨 일이고, 지금 이게? 아, 진짜 속 답답했는데, 우리 형님 쳐 올리니까 쉐리, 아가 하나 작살나 쁘는데 자, 누가, 누가 걸릴래? 누가 걸릴래? 안멜 여예리가. 부활이 하나 있겠군요. 어우, 근타르고 그러면은 병두방 따고, 아사바리 어퍼컷 한 올리겠습니다. 탁! 팍! 시크! 27만 2천! 탁! 팍! 시크! 자, 32만. 뭐, 부활 빠졌나? 오라락! 자, 서가! 마 14만 야 이거 여기 찐대기가 여기 찐대기가 뭔데 지금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오늘 처마맞은 각오하고 왔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뭔데? 자 보호막 오랜만에 맛보는 보호막 짜증나네 자 강탈 들어갔네? 오케이 강탈 제대로 이번에 진짜 강탈 이성강탈 해주고요 자 형님 들어갑시다 우와! 149,000. 와, 개쎈데? 그, 일성이 15만씩 받에부는데 일성이? 암멜 수준인데요? 아, 이러니까 진짜 원투에 마신해서 암멜 대체로 들어가시는구나. 야, 야, 야, 야, 저거 막아야 된다. 뭐, 뭔데? 뭐, 어떻게 됐노? 죄송합니다. 괜찮은데? 이게, 이게 좀 길어가지고 내가. 자, 53,000. 이거 못 죽이거든. 근타로 들어있어가지고. 야, 이거 차단하겠다 야. 섞어서 썼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 자, 차지 엠파이. 그, 우리 형님이 이걸 해결한다. 폭, 폭, 폭, 폭. 자 필살기 못 쓴다 이 말이죠. 야 이거를 이 자석을 치기야 돼. 이 자석 못 죽이면 아이 자석 못치 피곤해지거든요. 촥! 와안 나온다 티가 안 나온다. 우르! 그만 좀 그래도 우리 형이 제일 세긴 했는데. 아 이거 차단 당했어 가지고. 5만0천와 미치겠네 진짜 야다이앤 하나 다이엔 진짜 저렇게 무섭다 다이이 진짜 아 다이엔이 진짜 개욕티 개시... 노는 다이앤이지치보세요 한번 치보세요 우리. 쉽게 죽는지 한번 치보세요. 예? 어우! 치지 마세요. <웃음> 너봉 돌리는 거 끝났구나. 우리 차단도 끝났다. 우리 근데 버프가 끝나가지고 우리, 우리 형은 지금 이제 퇴근하셔야 될 때가 됐고. 자, 다이앤한번 죽여봅시다. 자, 일단 툭툭 치면서 필 조금이라도 더, 더 깎아놓고 있는피 필살기를 안 죽을 수도 있어, 때가 자, 5만 9천 약간 더 차고. 자, 여기서 죽여야 된다. 슉! 휙! 빡! 야, 못 죽겠다. 와, 대삽됐다. 와. 야, 대삽됐는데, 이거 진짜? 와자 일단 욕심을 버리고 옆에 멀리 누나라도 해치워 봅시다. 와버프 없는데도 지금 8만 천씩막 나오고 있고요. 차지앤 파이 팍팍 팍자 잡았습니다. 잡고 자 다이앤 혼자 남았는데 무슨 무적같이 보여? 아 걸로 쳐버렸네어 AI구나. 자 좋습니다. 자, 이 그림을 위해서 오늘 다이앤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줬구나. 자, 이게 바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죠. 자, 다이앤 뭐, 네가무적이요 우리 형은 그런 거 인정 안 한다. 자, 팍팍팍 한번 해놓고요. 살짝 차주고. 참, 이게 당신의 채살입니까 자, 오늘 고인 특집좀 다르죠? 와, 근타르 다이앤은 진짜 토할 것 같아, 진짜. 와. 자, 계속해서, 어, 들어가는, 자, 오, 요 적도 무섭지. 어, 이게, 만약에 마한테 구턴 잡히 있으면, 진짜 개작살 나거든? 근데, 우리 에스카이님, 붙턴 잡히면 그렇게 옛날 캐릭터 아니다. 자, 대가리 따구요, 찌르고, 어퍼컷 치어올릴 뿐다. 팍! 착! 함 들어가고, 엄마 어? 야, 마무루야, 업에 가고, 엄마 자, 한명 갑니다. 착! 우르 12만 3초 역석이라도 한 12만 3초 나오네. 첫턴에 그 정도 나오는데? 어, 더원 형님 나왔다. 잠깐. 더원과 코스카의 대결입니다. 그러나 더원 씨, 나도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저에게 삼성 블레이징 선이 있거든요 암멜아 넌 나대지 마라 형 어퍼컷 한대 치면 너 죽을 수 있다 어, 충분히 죽을 수 있죠 암멜이 어, 어, 비싸기가 많은 관계로 암멜한테 쓸게요 저런 <웃음> 아, 건 아니고 암멜한테 쓰는 게 맞겠다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샴페인 자이번에 자, 하이라이트 나온다 삼성 녹여드리죠, 녹여드리죠. 우와! 우리 형이 그동안 고인 취급받으느라 서러웠던 거 생각하면 내가. 아, 우리 형 잠깐만 갑시다. 더원씨 당신은 나이지만 나인 당신한테도 나는 한번 가겠습니다. 코크당 yeah. 샤 물론, 이제 더원 형님의 필사기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지금 코스카 이님이 근데 지금 내가 약간 더원 형님 못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 이거 소리가 안 들리노? 아, 여보, 아, 죽었구나 드디어. 얘가 드디어 죽었어요. 자꾸 던지고 하니까 죽었네. 어, 잘 들린다. 어, 요쪽으 <웃음> 더원 형님보다 더좀 오히려 또큰 문제 는 부분은 초반에 이제 증폭을 잘 받으면 생각해 봐. 더원 형님 일성으로 쇠도 쭉 때려도 뭐요마 요즘 뭐한한 9만 이 정도 뜨거든. 일성으로 우르치 보는데 15만씩 터집보니까이 초반에는 더원 형님보다 더 센데요. 물론 필살기는 넘사벽이지. 구크당 구크당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한명쉘리부수기는 충분하고 아, 이 이성 떴다. 오늘 좋은데 분위기가. 야, 카킹아. 니안죽인니 너무 약해서 안 죽인다. 자, 우리 누구 죽이냐면, 피델리 바로 한번 노려볼게요. 샴페인 한번 대가리 따고요 자, 찌르기는 저쪽에다가 한번 가보자. 뽁뽁뽁! 약하자, 6만 0천인데 자, 가자. 돋보인다. 이래, 형님. 더 돋보이지? 21만. 어? 야, 이거 오늘 누가 고인특집이라 그랬어, 이거? 아니, 야, 난 진짜, 진짜 고인특집 찍고 있는 건데, 고인이라 부르기에는 진짜 현역이신데, 형님. 진짜 이게 언제쯤 나온 캐릭터인데. 한 2년 6개월은 지났을 거야. 포스강님 나온 지. 그지그 정도 옛날 캐릭터인데 이 정도 성능을 보이신다고? 야, 킹이지. 야, 네 필살기 쓸수 있을 것 같아. 킹아, 형이 한번 보여줘. 네가 필살기쓸수 있을 것 같냐고. 어? 촥! 아 딱요촥자 아 6만 원 참밖에 안나죠 훕! 14만 야, 진짜, 시그루드 같은 애도 증폭이잖아? 지도 어차피. 제법 몇 석기 박히거든? 근데 역속이야. 둘다 역속이었어, 방금. 근데 딜 차이 봤나, 방금? 와, 이거 내가 오늘 우리 형님을 내가 진짜 고인이라고 소개한 게 진짜 너무 죄송스럽네? 진짜 우리 형한테 기사대기한대 막혔는데, 진짜. <웃음> 형님,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컨텐츠 하느라, 형님, 제가 조금 실례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동원형보다 더 센데? 야 이거 지금 역속이야. 동원형을 친 거야. 12만 3천 나오는데? 동원형도 주 이게 저 정도 안 나와. 요즘 아마얼 일성은 저렇게 안 나와. 와 지난 우리 칼란 고인 특집 대화는 너무나 다른. 자 그렇지. 오, 33만 9천에 엄청난 찐덱을 드디어 마지막에 만났습니다 회사다이앤 있고요 아 근타르고요 이게 지금 무서운 덱이거든요 아, 무섭잖아 이거는 제가 말이죠 첫 턴에 한번 노려볼게요 아 한번 가볼게요 탁! 탁! 25만 9천 이거 첫 턴에 따면 난리나는 거다 삽! 6만 천 녹여들죠, 녹여들죠. <웃음> 야, 마지막에 투투투 투, 투. 까지 안 죽길래 는안 죽은 줄 알았다 그래서 아안 되는구나 했는데 빡 하는데 마지막 21만 천이 터지면서 야 패스다이언을 첫 턴에 죽뿐다고 그것도 근타르 들어있었어 방금 근타르 맞을 때마다 피가 착착 찼잖아 피가 근타르 들어있는 패스다이언을 첫 턴에 죽였다 뭐이 판은 뭐 할만하지 이제 이렇게 되면 패스다이언이 없는 부부라고 죽여줄게 파크닥자크닥자요거패잘 붙네 가자 착! 싹! 어, 야, 40만 터지는데, 40만! 슛! 쭉쭉쭉! 안 죽었구나. 어, 요거 갈게. 받아라! 사야 10만.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약한 남편 이거. 야, 너그 마누라 1승하고딜비슷한네이 자식아. 의이자가아 진짜 딜왜 이렇게 세요? 이거 뭐, 아! 내가 성물 만들어줬구나 자, 성물 효과까지 한번 우리 한번 보고 갑시다 선물. 어, 전투 시작 시 자신의 방어력 50% 만큼 자신의 공격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공격력이 34000 고인이 고인 맞으세요 형님? 시작하자마자 공격력 34000을 찍어보시면 고인이라고 부르기가 좀 많이 안된다 고인이 아니다 형님은 <웃음> 착. 오늘 마지막 결론은 고인 에스카이님을 고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에스카이님 자신밖에 없다. 정하는 건 에스카 형님이다. 어뭐고 이거 잠깐만.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네요. 야, 소생 쓰고 그렇죠. 15세 한번. 우리도 코인 에스카이님 좋은 게 뭐냐면 맷집도 좋아. 배집 맷집, 봐봐. 저 저작수 다 터지 나가는데 형님 피피 피 제일 많은 거 보이지 지금. 그거하고는 이제 급수가 다르다 이 말이야. 와 저분 회색 소생이 돼. 회색 소생. 저것도 필살기 4렙 이상이라는 얘기고. 호도도독초. 우르르. 지금 이제 버프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형님이 이제 좀 약해보이는 거고요 와 이거 센데? 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헉, 필살기 풀업이었네 지금 한턴 더 있는 거 보이죠? 필살기 풀업이었네 개가픈 사네 자 이렇게 하면 필살기도 만들어지면서 이타격 치고요 호도도도도도 자, 야 우리 고속한테 1인기 날리면 끝인데 이거 졌는데 AI 형님 AI 형아 그렇지 아? 어? 아, 그렇지가 아니구나. 와, 아씨, 마지막 판이 이렇게 돼보네. 아, 좀 미친 비델리, 저거 피사기 프로 비델리라. 가지고, 아씨, 자, 이렇게, 어, 야 역대급, 고인 특집, 백랩 코스카이 님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우리 코스카이 님이 PVP에서 과인 고인인지 현역인지 댓글 투표. 바랍니다. 좋은 날 되세요. 구 부... 보일